어또 <웃음> 춤추러 모여요 지금 아 지금 진상 손님 왔죠 지금 취객 취객 와가지고 지금 어치어리도좀 춤추는데 지금 진상 피고 있어요 취객들 자 그래도 아까 라운드에 썸네일은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 꽃게 스, 썸네일을 한번 써보는지 뭐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깔깔이도 있네 깔깔이 아이 뭐야 이거 이 해병대 뭐야 준비된 조교 뭐야 자 준비된 조교 자 GL 한자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자네님 아까 아, 지금 좋았는데 2라운드에 우리 한자네님이 떠나가가지고 아까 잘 살아왔는데 극보적인 춤추고 있죠? 자, 위에 이제 수, 진상 손님들이 위에서 아주 그냥 2대2로 춤추고 있고. 오, 마동석. 이렇게 얇죠, 마동석이?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라운드 에란겔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의 중요한 행보는 역시 BGM 2팀 E팀. BGM 2팀의 1등하는 여부와 또 반면에 또 헝그릴 리 팀이 어떻게 행보를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BGM이 이번 라운드에 만약에 1등을 하게 된다면 어 킬수를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헝그리 1팀 1등 하게 되면 어 최소 2등 3등 순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아마 헝그리 1팀이 1등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어 다른 클랜도 어쨌든 이두클랜이 빨리 떨어지면 또 몰라요 또 킬수가 또 있기 때문에 어 여러 상황에 따라서 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자, 우리 약속대로 우리 GL 클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디 계시나요? 자, 우리 언제나 이렇게 저는 GL 클랜 언제나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항상 즐기세요, 여러분들. 어, 항상 이게 뭐 순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웃음> 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항상. 즐기면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오래전,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 오래오래 오래 하시면서 이제 어, 즐게 마시는 모습 자 굿네님이 차를 타고 지금 밀타파워 쪽이나 밀타 쪽은 아예 생 GL 겁니다 밀, 밀타 쪽 g l 이팀거고자 우리 아빠님도 잘하시는 분인데 아빠님이 요즘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빠님이 처음 하실 때 되게 잘하셔서 인상에 남았는데, 어, 쨌든 좀, 끝까지 좀 멋있는 모습, 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님. 자, 님 아빠님. 자, 파라, 파라당님도 아까 좋았는데, 마지막에, 아, 왼쪽이 안 좋았죠? 자, 그렇고, 어, 자, GL1팀 있고, 자, GL2팀 8번 팀 어디 갔나요? GL2팀. 자, GL2팀 처음부터 좀, 자, 왼쪽으로 가고 있죠? 자 아무래도 지금 프리모스크나 페리 쪽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XII가 먼저 간 거를 눈치챘을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도 넷에서 우선두선 차를 타고 페리로 가는 것 같죠? 어, 짤파로 일단 내리면서 가시네요 자 먼저 내리고 자 그래도 뒤쪽에 지금 오고 있어서 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헝그리 2팀 자, 헝그리 2팀 지금 플래니가 소리를 들었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세우면 세우진 않을 것 같은데 자, 플래니가 지금 플래니가! 자, M16, M16으로 지금! 플래니가 지금 사격을 하면서 자, 버림받았어요 지금 아, 플래니! 자 멋진 모습 담았습니다 플랜이 지금 자 M16으로 사격하는 멋진 모습 자 반면에 지금 헝그리 2팀 자 졸지에 지금 가다가 맞았어요 맞았고 자프리모스코로 지금 축축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프리모스는 지금 없기 때문에 파밍에서 들어오면 될것 같고 반면에 GL2팀은 지금 아래쪽에 페리 쪽에 내려서 어, 들어가고 있죠 자. 리모스크까지 가지는 않고 어, 페리로 파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잭슨 플래니 어, 화인이 빠니님 그리고 상현님 어, 있고 자 우리 또자 8번 8번 팀 맞고 6번 팀 한번 보죠 GL 6번 팀 어디있나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XII 지금 싸우고 있어요 XII 가족 싸움 자그대에서 지금 자 원희님이 지금 쏘고 있는데 지금 3대3 4대4 3대1인것 같죠 지금 자이렇게해보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해보고자 어떻게 맞췄나요 지금 두배 2배, 2배인가요? 자해보고 지금 어마어마한 샷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에자 좋았는데 자한라사님 백업이 좋았습니다 자 입에 어마어마한 카구팔샷 쐈는데 자 역시 그냥 놔주지 않는 자 x i i 어, 카구팔샷은 담았지만 안타깝게 같은 클랜에게 어, 가족 퀴를 당하는 XAI 자 다시 돌아가보죠 아직 <웃음> 6번팀 리뷰를 안 했어요 아 6번팀 여기 있군요 자 앞쪽 파밍하고 있는 루피 자 포로님 자, 포로님 자 한잔에 자 배타고 간 거를 한잔님이 봤을까요? 한거 같고 자 아래쪽에 한종이랑 땡기는데자 배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가미클랜 가미팀 벌써 나갔죠? 배로 어, 미리 내려가는 판단 나쁘지 않아요 자 반면에 지금 g a 클랜자 들어가는 판단을 어떻게 할런지 공용배 타고 가지 않으면은 아자 보트가 하나 있네요 자 보트 하나 발견했고 자 보트 하나 발견했고 지금 공용배 말고는 보트를 발견해서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죠? 한자네님이 열일 하고 있는 한자네 자 히든님과 한자네 자, 쭉 가면 6번의 GL 오늘 GL 클랜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음. 지금 678자 GL 클랜이 위쪽 아래쪽 그러고 있고 자 차를 먼저 다 건너고 있습니다 자 아까 멋진 모습 보여줬던 어 리얼 2팀 자 다행히 끝에 없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앞쪽 집에는 지금 있어요 앞쪽 집에는 아, 있기 때문에 소리를 슬슬 들을 때가 됐는데요 자총소리들차 소리 들은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강.. 강님이.. 강님이 지금 위치가.. 자 좀.. 너무 섣부른게 아닌가 쏜게 아, 아쉽습니다 자 창문에서 됐었는데 자 어쨌든 강님이 자차를 터뜨려야겠죠? 자 위치는 지금 너무 좋아요 XII가 자 이렇게 되면 진성님이 지금 아래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자 진성님이 왼쪽을 봐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가면은 각이 각이 합류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민동님입니다이송님 음. 유유히 빠져나가서 합류하는 모습 자 x i 에도 굳이 싸울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이 철진님 팀은 언제나 호전적이기 때문에 바로 싸우러 가는 철진 역시 호전적입니다 그러나 x i 에는 굳이 싸울 필요 없죠 쭉쭉 빠져가는 XIA이 자 오늘 닝구님이랑 <웃음> 엄청 오전적이에요자기로 지금 잘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좋은 자리를 사실 XIA이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내주는 판단을 어쨌든 하고 옵니다 x i a 이에 지금 아래쪽에 두팀 들어가 있고 자 위쪽에는 아직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자 이쪽에 GL 클랜 지금 자, 건문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 들어와야 될 클랜이 좀 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클랜은 여기. 자, BGM 2팀. 자, 지금, 헝그릴 팀과, 아, GL이 아니죠. 가미, 가미 팀이죠. 맨날 GL이 4, 5번 해가지고 제가 헷갈리네요. 어, 가미 팀이 지금, 왼쪽으로 쭉 들어왔고,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나요? 자, 른쪽으로 가는 모습이고, 자, 굳이 싸울 필요는 없죠. BGM2팀도 굳이 지금 순위를 좀 중요하게 유지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번판 상황에 따라서 지금 걸려지기 때문에 자 BGM2팀도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격하고 있는 지에자 결국 살아못 가는 타이어 자 프라당 님이 어,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문이 좀 성공한 편인거죠 자 bgm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타이어님만 좌측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자기장은 애석하게도 자 xii 1팀에 손을 들어줍니다 자 이게 밀베에 있다가 지금 난리 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 건너간 지금 아까 건너간 가미팀도 지금 괜히 건너온 상황이 됐고 자 6번 팀이 아까 지금 차 찾아서 건너온 한자네님의 한자네님의 차 굳이 멀리 돌아서 베이구에서 갔는데 한자네님은 지금 질클랜드 괜히 돌아온 그게 됐습니다 그냥 왼쪽 루트 탔으면 됐는데 자 괜히 위기에 좀 빠지게 됐죠 자 어, 여기도 지금 이 길은 BGM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어, 교전을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관문소 차지하고 있는 아 헝그릴팀 리자 오늘 헝그릴팀 리 좋습니다 오늘 오더가 제가 헝그릴팀의 리 오더가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훌륭합니다 이게 어, 어느새 또 가운데로 자기장 지금 2페이지죠 2페이지에 3페이지 다 돼가는데 지금 벌써 가운데 자리 잡아서 자리 잡고 누워있어요 훌륭한 판단 또 좋은 자리 찾지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문서 갖고 있는 게좀 유리하죠 어 이렇게 지금 바로 싸우는 각 인데요 자 한라산 자 형님 지금 화들짝 놀랐죠? 여기 들어가서 자, 잘 차지하고 있는 형 괜찮습니다 자 라이딩샷 하고 있는 자 큐트인데 지금 한라산님이 지금 XAI가 안쪽까지 땡겨 들어왔죠? 지금 혼자 들어온 거 보고 아 지금 마중 갈려는 한라산 한라산님이 크게 돌고 있고 자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블랜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한라산님이 크게 동거를좀 확인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피아가자 창고 안에 있는 모습이라서 자 아, 이거 잘하면 둘러싸일 듯한 모습이에요 자 큐트님이 눈치채고 우측으로 크게 돌았죠? 큐트님, 푸트님 중요합니다 한라사님도 무리하지는 않죠? 아, 그래도 안쪽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팀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한라사님이 또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위치가 지금 발각이 됐습니다 술탄 던져서 큐트님이 사이드에 있는건 지금 모를거예요크지점만 유리해도 괜찮은데 자기장이 두팀을 위에서 떨어지진 않네요 자, 한라산 그쵸 위험합니다 한라산 자, 한라산 무리했어요 자, 역시 아까 던진 수류탄이 자, 반면에 큐트님 큐트님이 사격각을 잘 잡고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엄마 폈고 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건 북한이 빨리 백업 해줘야겠죠? 님 시각에서 나오진 않고 자 성강 술탄 술탄해 자, 빠른바급하고 있는 BGM 자, BGM 훌륭합니다 으흡! 자, 수술탄을 맞았고 자, 지금 아까부터 초를 치러 왔어요 자, 자, 자. 자, 지금 원이 원이, 지금 원이 쉽지 않습니다! 원이! 자, 원희가... 자, 원희님의 환상 플레이... 자, 백업을 오면서 늦게 왔는데 잘 커버 치면서 들어왔죠. 자, 원희님이 잘 커버했고... 남겨줍니다. 들어가 지금 자, 자, 한자네님이한자네님이 한자 다 잡고 가요. 자, GL과 GL 대결에, 어, GL 팀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BGM, 지금, BGM 클랜. 자, 오늘 좋은데, 이번팀 행보 중요합니다. 자, 차를 1렬로 세워놓고, 어, 막을 형성하고 있는, 어, BGM 2팀. 자, 이쪽은 이 i 이와 자, 리얼 1팀이에요. 아 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XAI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그쵸 오른쪽으로 돌아야겠죠 자, 그러나 오른쪽도 계활지라서 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옵저버또 숨어있어요 지금 지켜보는 중자 원희가 또아 원희님이 자 원희님이 아, 뒤쪽에 들어오고 있는 자 헝그리 팀에게 다운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혼자 남았어요. 이걸 싸우러 가고 있는 파이터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중요하죠? 지금 이쪽 자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파이터님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자, 여기도 차, 차가 있는데 다 터졌네요. 파이터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아, 이거는 과연, 아, 까비. 아, 좋았는데요. 자, 아, 반대쪽에 쏴주고 있어요, 또. 자, 술탄의 이걸. 자, 이걸 살았어요,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세분다 위기고. 아, 이거 둘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삽신도 못 들어오고, 지금 이쪽에, 흥글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좋은 결과를 처리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두 클랩 행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위쪽에 흥글게이 들어와야 되고 아, 아래쪽도 지금 교전이에요 자 우리 살아남은 GL 어, 팀 8번 GL3팀에 팀 좋고 아 지금 위쪽은 끈치 났고 자 아, 잭슨 자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감클리, 감클린이 불리해요 위치가 원님도 잘 들어왔는데 괜히 은 않죠 제가 지금 GL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환희님, 환희님이 지금 좋은 샷을 날렸어요 자, 희니님 각과 지금 잭스님 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감플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환니 다운시켰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자, 위치가 쉽지 않았던 가밀 클랜 힘들게 왔는데 자, 여기서 먼저 자리잡고 있던 GL 클랜에게 다운이 됩니다 음, 자 즉슨 삼성하러 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양쪽에 있는 두클랜의 행보가 좀 중요한 형태가 될것 같아요 자리는 위쪽에 자리잡고 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BGM클랜의 위치고 자 여러분 저는 b g m 이팀을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중계자 입장이라 어 착하게 가는게 재밌으니까요 b g m 이팀의 행보를 좀 잘 지켜보고 어, 1팀 엣지도 좀잘 지켜볼게요 반면에 아래쪽에 지금 리얼 1팀과 XII 3팀 보고 있는데 어느새 지금 헝그리 1팀이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아, 지금 오더 훌륭합니다 헝그리 1팀 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헝그리 1팀 헝그리 1팀의 안쪽까지 들어왔고 이 예, 지금 여기까지 온리얼섬팀 그 우측에는 더 우측에는 지금 XII가 리얼섬팀의 위치를 좀 찾고 있는데 자기장은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위쪽에 가미클랜은좀 편안해요 자 위쪽에 있던 가미클랜 편안하고 어, 지금 의외로 지금 헝그릴팀이 잘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양각을 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자, 역시 벌써 좀 쏘고 있죠 xii 자 그러나 xii도 우측에 지금 있기 때문에 리얼클랜 있기 때문에 지금 쉽불리 움직일 수는 없어요 자 과연 고지대에 있는 클랜들이 유리할지 하단에 있는 클랜들이 유리할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L클랜 지금 자리 너무 좋고요 자 우측에 있는 지금 리얼클랜 조금 낑낑게 되어있는데 XII가 어, 왼쪽으로 가는 행보를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위쪽에 리얼클랜과 싸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누군지 발견한 우리야자 헤드님이 지금 여기까지 생겼습니다 자 진성님은 들어오다가 샷 맞은 것 같죠? 자, 그래도 지금, 리얼 12번 팀, 지금 1번 팀이 괜찮게 있어서, 자, 지금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XII도. 자, 뒤쪽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울지도 없고, XII도 지금 오른쪽으로 전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과연 지금 KH님, 자, 양각 맞는, 양각을 맞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판단은 좋습니다. 아. 게이치. 매스님이 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자, 뒤쪽에서 맞죠, 지금? 자, 성강 맞았어요. 아, 이거 지금. 자, 연막 안에서 지금, 연막 안에서 지금 아, 이분들이 자, KH 님이 정리하면서 올라왔고, 어, 지금 KH. 자, 반대에서도 맞죠우리는 판단하고. 자, 이쪽도 지금, 혼자 모든 걸 헤쳐내가야 될 상황입니다. 좌각이라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엑사이도 지금 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타이거님 혼자 보고 있고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차 끌고 오는 것 같죠? 누가 봐주고 있고 자 지금 MS님 좌각이라 자 성강 성강 맞지 않았어요 자 근데 차로 밀고 들어오나요 이거를? 자, 차로, 차로 밀고 들어오는데! 자, 옵저버, <웃음> 옵저버가 지금 셔틀이 됐죠? 자, 아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장은 둘 클랜이 쉽지 않아서, 자, 이분들만 보고 위쪽 보러 가겠습니다. 자 피가 없어서 지금 자 이거 무리한 판단을 자 KH님 잘 쌌죠? 자 이쪽 홍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1,2위 팀 간의 대결이라서 자 지금 어느새 자 BJM 클랜 두분 남았어요 자 이렇게 아까 보고 있던 우측을 지금 헝그리가 자, 황국 다운! 자, 현대서 지금! 자, 잘 다운 시켰죠? 자, 레전드가 잘 노렸습니다, 지금. 자, 두분다 레전드군요. 자, 무리하면 안 돼요, 황금 2팀. 아, BGM 느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 등수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어.. 말씀드린 순간 또 역시 치, 무섭게 치고오는 리얼섬팀 철진 자 명성에 걸맞는 철진 자 GL 편안합니다 GL 편안해요 <웃음> GL 편안하고 아늑합니다 자 GL 좋아요 이번판 1위 노릴만 합니다 GL 지금 자 다른 팀들 다추혈를 있어요 지금 자 매우 GL 매우 편안 자 연막 자기장또도 괜찮죠 아 이거는 지금 행보가 아래쪽에 지금 사동님도사동님은 지금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GL 너무 좋습니다 위치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리얼 3팀 자 뚫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자 지금 우각을 잡고 있는 것 같죠? 마이 마스터 지금 이, 이 지금 중요합니다 헝그리팀 지금 위치를 막는게 자, SR 마스터! 자, 지금 헝그릴팀이 오더를 맡고 있는 SR 마스터! 자, 지금 헝그릴팀이 백업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양각이에요. 자, 양각 훔치고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자, 좀... 그래도 무리가 좀... 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나무는 잘 자리 잡고 왔고 자, 이거 빠질 수 있을까요? 자, 뒤에서 쓰고 있어서. 자, 뒤쪽에 연막 치고. 위치가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현재. 아 이거. 각을 걸려서 오는데. 자, 임구. 자, 이렇게 지금 헝그리 팀 여기서 지금 다운이면. 자 이렇게 헝그리 1팀 지금 뒤에 됐고 훈이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어, 훈이님 지금 위쪽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의외로 지금 1,2팀이 둘다 힘들어서 자이 행보는 어떻게 될지 자 훈이님 존버하고 있고 자 위쪽엔 GL 클린 있는데 역시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불리한 위치에요 자 두팀이 출혈을 일으키면서 올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살아있는 차인데요 자 지금 넘버3 다운됐고 자두분 만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나 우측에 지금 쏘나요? 자 이렇게 bgm클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헝그리팀 남습니다 지금 후니님 자 순위방어 해요 자 역시 마지막이 리얼클랜 자 후니님 다운됐고 자 후니님 지금 4등이죠 자 리얼클랜 명성에 걸맞는 리얼클랜 자 이걸 뚫고 얼른지 지금 3클랜 넘어서 왔습니다 리얼클랜 지금 자 그러나 다음 행보 쉽지 않아요 자 반면에 GL클랜 지금 평온했던 GL클랜 아직도 평온한 상태 자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GL클랜 자 왼쪽 우측 다 좋아요 자 GL 위치 너무 좋아서 지금 밤클랜 지금 뚫고 돌려면 연막이 많아야 되는데 자, 연막 그래도 연막 많아요 아직 자 GL도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자 감클랜 조, 좋은 위시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지엘 클랜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자 평판단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오른쪽 가게 잡혀 있어서 지금 환희님 라인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리얼과 싸우고 있는 트리토리님 자 그러나 리얼클랜 지금 위쪽에 리얼클랜도 연마가 좀 많이 쓰고 와서 이제 연막이 없습니다 연막이 이제 없는 상태예요자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연주는 지금 감클랜과 GL클랜의 행복겠죠자 GL클랜 위치도 좋고 오른쪽 돌아가는 선택합니다 이제 자 이제 삼각이에요 자, 지금 위치는 조금 감클린 좋은 것 같고, GL이 그래도 아래서 올라가는 판단이라서, 연막도 많고, 지금 술탄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판단. 자, 알수 없어요, 이 게임. 자,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긴 한데, 우측에 감클, GL 클랜. 자, 감클랜 쏘고 있죠? 자, GL! 연막 치면서 가야 되는데, 자, 잭슨님 살았습니다, 지금. 자, 아, 지엘 두고 있고 이쪽에 자, 화이 먼저 눕고 자, 마무리하고 자, 지열 지금 불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 지열 지금 자,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리얼 놓고요 자, 3대3. 자, 3대3이에요. 자. 리얼3, g 열3 자, 리얼. 자, 뒤쪽에 빠져있고. 자, 지금, 연필도 우님 혼자 남았죠? 자, g l 2 자기장이 자환희 플래니 자 플래니 안 됩니다 플래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연필드 지금 찾아봤는데 자 아, 지금 몰라요 지금 자 연필드 자이지 l 과 지금 두 클랜의 흥... 싸움을 지금 중간에 지켜보다가 자, 리얼이 1등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GL이 너무 아쉽죠 GL 클랜 잘했듯데요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연막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왼쪽에 연막치고 우측으로 좀 했으면은 어땠을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GL 클랜이 잘 지켜보다가 나왔고 감클랜이 너무 위쪽에서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요 네분이다 퍼져서 어, 잘 잡았는데 그두 클랜 싸움을 지금 리얼이 지켜보다가 어, 잘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리얼도 나오면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어어 어, 아까는 님고님이 훌륭하게 했고 또 철철지님이 잘하는데 이번엔또 리버풀님이 어, 리버풀이 아니고 얀필드가 아니군요 얀필디님이군요 어쨌든 훌륭하게 어, 마지막에 멋있는 모습으로 힐를 챙기게 됐습니다. 아, 감클랜 조금 아쉽네요. 감클랜도 아쉽고 GL도 아쉽고 반면에 어, 리리얼클랜 너무 잘했습니다. 이러면 순위 집계를 조금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지금 4위에어4위가 좋죠? 지금 아 헝그리 1팀 4위에서 어 지금 1등 1등에 지금 미라만 제가 순위 모르겠고 1등이 아니고 1등이고 4등이면 뭐 1위가 확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순위는 좀더지켜해 봐야겠지만요 반면에 오늘 처음 참가하는 한글이 b g m 팀 b g m 팀 좋았어요 아 그리고 아까 코리아KH님도 어, 좋았습니다 이번 7월은 좀 잘하시는 균정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뿌듯하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어, 이벤트전으로 갈것 같은데요? 그죠?